보니까 2021년 7월에 국토부 시범으로 해서 21년 25월까지 하고 도로 7개를 타당성을 조사하고 선정돼서 22년부터 예비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6개의 이제 도로를 광역 도로를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 되면은 뭐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많이 안 탄다고 얘기하죠. 무조건 하고 자가용 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갖고 시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려면 보시면 되고요. 미분양 아파트 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가 사실 이게 아파트로 자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원래는 상가주택 매매 이런 쪽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시스템이 워낙 뭐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로봇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상가주택을 꼭 구입할 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한번 보시면 금액대가 어느 정도 흘러간다 해서 도움이 좀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저도 먹고 사는 게 이게 아파트가 아닙니다. 상가주택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건물들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노출이 자꾸 아파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로만 노출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킬티비입니다. 저번에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사실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회원방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 부분에 동구 쪽에 미분양 프로모션이 실제 한번 있었죠. 프로모션이한번 있어서 20% 프로모션이 들어왔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뭐 따로 더 얘기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몰라서 기다렸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고,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나, 그렇게 나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뭐 프로모션이 끝났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때 살분이 정확하게 살분이한 3분에서 4분 정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지인을 통해서 뒤로 얘기를 들은 결과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현수막만 붙여도 충분히 팔수 있는 입장이고, 멘물이 그다지 뭐 많은 게 아니었고, 그때 20채인가? 뭐 하여튼 고래 정도 됐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뭐 2명, 3명, 뭐두가구세가구 가구 부분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20% 할인까지 해갖고, 그렇게 팔아줄 피, 팔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현수막을 붙여서 계속해서만 뭐 팔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수막발이 그래 잘 받는답니다. 많은 뭐 분들은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지만 은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주말에 현수막 보고 전화해서 또뭐 얘기를 하면 그 혹해서 또 그렇게 구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뭐냐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사실상 우리가 최소 1채 0 이상 정도는 안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동구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 뭐 수성구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것도 있었고 아니면 중구 북구 뭐 이렇게 북구도 뭐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뭐 요런 부분에서 동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크게 제가 올려만 놓고 관심이 없었는데, 뒤늦게 이제 연락은 오셨는데, 그게 또 바로 얘기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몇 개의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향후 미분양이 났을 때, 인원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해보니까, 뭐, 최소 뭐, 한 명, 두 명, 세명 갖고 뭐, 할인해갖고 뭐, 그거를 소문 내서 팔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프로모션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공동구매가 진행될 것 같으면 최소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얘기도 일리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시점이 정말 된다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받쳐줘야 뭐 20%든 30%든 소당을볼수 있을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2월 달에는 조용한데,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가구수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지금 11월 달에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도 마찬가지 이건 재건축이고, 대봉산 이담도 500가구, 257가구, 392세대, 그리고 남구의 봉독동에도 뭐 345세대, 그 다음에 CG 같은 경우는 센터를 120세대, 뭐, 나홀로 아파트 개념뿐이 안 됩니다. 파동 394세대. 동인동 일과 그래도 힐스테인트 동인이 한 941세대, 뭐, 요 정도 요래 나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악성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입주 시기가 2025년 1월이고, 24년 10월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 24년 5월, 23년, 24년. 25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 앞전에 했는 부분들이 그나마 21년 7월, 뭐 21년 4월, 뭐 22년 12월, 21년 4월 뭐 요렇게 종종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부동 이런 이시아폴리스는 진짜 36가구에 36가구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이거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완전 빌라보다 빌라 수준이죠. 빌라 수준. 그리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해라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죠. 여기는 파동이네요. 파동인데 일단은 너무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도 사실 뭐 향후 우리가 뭐 저렴하게 산다고 했을 때뭐 향후의 집값 상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사실분이 있으면 알아서 사시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뭐 FM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가구수가 많은. 적어도 7, 800가구 이상이 되는, 뭐, 그런 가구를 좀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구 쪽에 실질적으로 뭐, 다산매곡, 21년 2월, 그 다음에 신천동, 미중공이죠. 대부분 미중공입니다. 대부분 다 미중공이고, 중동, 그 다음에 각산동, 유란동, 다 미분양이 낮는 상태죠. 수승 1과 마찬가지 미분양이 낮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10월달 분이안 돼요. 현재 미분양이 나와 있는 정보가 벌써 11월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청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사실 지금 벌써 12월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미분양이 낮는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시청에다가 우리 아파트가 미분양이 낮다고 올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의무제인 건 아니에요. 뭐 나름 뒤로 해서 분양이 다 됐는 걸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시청에서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벌써 11월달 넘어갔는데 12월달에서 11월달 자료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분양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뭐 달성공 같은 경우는 21년 2월 달뭐 지났지만 11월 달 이런 거 신청 같은 경우는 사실 악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12월 12월 수승 골드 클래스 마찬가지 이제 세대수가 대부분 여기 보시면 얼마 안 되죠.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300가구 세대수도 있고 그리고 2023년으로 넘어가고 초반에서 중반으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도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미분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소문이 또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입주시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입주시기 자체가 2024년, 2023년 10월, 2023년 3월, 18호 같은 경우는 뭐 유수에서 계속 때려주니까 그렇고 그 옆에 아, 프로지오, 아츠, 베르이단지 같은 경우도 세대수는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것도 2023년 10월입니다. 예, 10월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수송 오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인데 수송구다. 뭐, 요런 어떤 부분이 있고, 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뭐, 보강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아요. 일단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고, 뭐, 어제 뉴스도 마찬가지. 세종시 뭐 2억 3억씩 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어떤 뉴스들이 막 대거 막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게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TV의 뉴스든 어, 인터넷에 뉴스든 막 대거 그런 식으로 막 방송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 보면은 방송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좀 있습니다. 서울은 방송 나오기 전부터 사실 분위기가 많이 깔아 앉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수들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뒤늦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방송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회원방에도 사람들이 좀 애법 있고요. 전화나 문자가 오는 분들도 애법 많은데,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연락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도 아닙니다. 저는 일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뭐, 그러고 그걸 제가 다뭐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뭐이 사람은 산다, 이 동네에 산다, 그걸 다 체크해갖고 뭐 리스트 할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가시는가 하면, 저, 카페방 가세요, 카페. 카페 투자방 같은 데 가면은 아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안에도 카페방, 카페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돼야 그렇게 들어가서 뭐 향후 피해를 보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정보로 가지고 뭐 나름대로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뭐 사회상 들어가 보면 대부분 유료방으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아무튼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미분양이든 아니면 아예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왔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지금 회원수도 어마어마 하지만 은 사실 여기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회원방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본격적으로 하면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 조작 이라든지 뭐 요런게 아직 막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를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아직 그 까지는 제가 막명확하게 지금 분위기에 막 미분양이 대해서 요이 땅 해서 자 진행 한번 해봅시다 할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서 처음에 샘플로 유튜브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해서 그냥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방법도 제가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유튜브에는 뭐 다양한 기능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은 제가 그걸 또 지금 바로 배워서 바로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요는 뭐냐? 만약에 미분양이 나서 정말 공동구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회원분이 저한테 제시를 해줘서 뭐, 유료 카페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터디 클럽에서 그렇게 아들이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그거 들어가서 받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제가 연락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제 유튜브를 보고 아파트 관계자가 연락을 오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공동구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올려놔봤는데, 여기서 뭐, 공동구매는, 사실 뭐 회원수가 뭐 많든 아니면 구독자 수가 많든 다 동네마다 선호하는 데가 다 틀릴 겁니다. 수성구, 뭐 북구, 중구, 달서구. 뭐 달서구 내에서도 평리동, 뭐 동네마다 다 틀릴 수 있고 동구 중에서도 마찬가지 다 틀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보면 뭐 굳이 동네까지 나는 정하고 싶지는 않다.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뭐 동네까지 구해가면서 그렇게 뭐 20% 뭐 30% 할인까지 해 가면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동네까지 막 완전 대구가 미쳐 갖고 막 구석구석에 막온 동네가 미분양으로 막 뒤덮이지 않는 이상은 구를 선택은 할 수도 있어도 뭐 동네까지 막 자세하게나 요동네 아니면 안해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만은 다는 아니고 저도 뭐 동구 쪽에 그때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두세 명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구매를 뭐 진행해 주기는 안 그렇겠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쪽에 관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대거 많이 모여 갖고 오리지널로 해서 요이땅 대보면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소당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아파트 이렇게 공동구매 브로커로 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브로커도 아니죠. 사실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쪽에 줄만 타서 이런 공동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프로모션 진행을 뭐몇 프로까지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조인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그쪽에 뭐 분양 팀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사실 뭐 일반인들이 모르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그 내용도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은 뭐 특약 사항에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절대 뭐 얘기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조건이 또 붙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던데요. 뭐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뭐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도 안 나왔죠.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할인해서 뭐8르게 들어갔는 분들 뭐 입주 거부시키고 막 앞에서 막고. 그리고 옛날 뉴스 제가 찾아보, 찾아보니까 아파트가 폭락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참안 됩니다. 죽을 마음으로 뭐든지 마음 먹고 살면 뭐든지 할수 있는데. 그게 우울증이 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참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또두 명이 자살을 했죠.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물론 아파트가 폭등하고 폭락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대부분 우울증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그리고 뭐 사실 뭐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하고, 나는 왜그 기회를 놓쳤냐, 뭐, 그런 식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 통화도 해봤는데, 뭐, 전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남자분들은 그래 얘기를 잘안 합니다만, 이제 뭐, 좀, 여성분들이, 나이가 저보다는 대부분 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한50 중후반대에 60 정도까지, 아, 실수를 했다,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지난 거는 잊어야 됩니다. 지난 거는 잊고, 뭐, 못 벌면 어떨고, 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지난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우 울증 오고, 병 생깁니다, 병 생겨.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예, 벌 기회를 못 벌었는 게 아니라, 뭐, 매덕시 까먹는 건 여사로 까먹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 10억 넣은 거 까먹지 싶은데, 뭐, 그래 해도 꿋꿋합니다. 예, 또 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 제가 옛날부터 계약서 쓰는 거를 항상 이제 모아놓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뭘 찾으려고 봤는데, 저뭐 아파트 이런 거는 사실상 그래, 판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는 대부분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는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그 다음에 도읍이나뭐 이런 것도 좀 했는데, 거의 한 100채를 넘게 팔았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법정본비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튼, 요는 뭔가 하면은 돈을 벌었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경기 악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뭐또 이런 미분양 사태도 벌어지는 게뭐 사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 또 만족할 수도 있고, 뭐 구입을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정말 제가 이제 따로 요, 뭐, 하나 올리겠지만은 정말 아파트 미분양으로 해서 구입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100명은 넘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실질적으로그 금액대를 얼마에서 찾느냐. 3억대는 찾기가 힘들고요. 그거는 지금 거래되는 3억 초중반은 아직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3억 초중반은 떨어져도 가격이 거의 많이 안 떨어지겠죠? 올라서 뭐, 올랐는 게그 정도인데, 떨어져도 그게 뭐, 예전에 1억짜리가 3억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도 2억 초반대에 되는 것들이 3억 초반대가 안 됐겠냐 싶은데, 그런 매물로 사실 좀 없을 것 같고, 이제 평수에 따라 약간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은 평균적으로 한 4, 5억대 이상은 되지 않겠나,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뭐,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든 게시물을 하나 만들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됐을 때 공동구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살 분들의 인원수가 받쳐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분양팀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 물론 악성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정말 향후에 그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은 그리고 입주시기가 아직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동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 물량이 많다. 그래서 미분양은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 대구의 재개발로 보상 나가는 돈이 11조가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이 아직도 돌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는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미분양 사태를 경험해 받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다시 구입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이정도로 마치고요 사회상 가장 중요한 미분양의 구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받쳐 줘야 된다 그래야 소당 보기가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전화 주시는 분들 문자 주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전화는 뭐 사회상 제가 뭐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는 영상 보시라고 그냥 대강 끊고 마는데 저도 뭐 이렇게 해서 되면 저도 뭐 이익이고 뭐 사는 분들도 적어도 몇천만원 이상은 이하 몇천만원 이상은 덕으로 보고 안 사겠습니까 미분양 사태에 그럼 저는 어차피 뭐중개수수료또 받는 입장에서 그대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공생 관계에서 상부 상조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더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